안녕하세요. 별빛드라마입니다. 3남매가 용감하게가 좋은 결말을 막기 위해서는 오희은이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경찰의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오희은이 3남매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우리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벌을 받는 건 당연하고 법의 영역을 벗어나 한 가정을 괴롭힌 대가도 반드시 치러야 하죠. 그렇다면 오희은이 완벽하게 몰락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신지혜가 그녀의 곁을 떠납니다. 신지혜는 더 이상 엄마를 따르지 않고 신무영의 진정한 딸로서 살아가게 되죠. 오희은은 신무영과 신지혜에게 버림받고 남은 인생을 쓸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 인과응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희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복수를 해줘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또 누가 오희은에게 벌을 내릴까요? 맞습니다. 김소림이에요. 김소림은 피해자로서 오희은을 혼내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말이죠. 49화 초반에 오희은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신무영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때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그녀의 모습에 스트레스가 쌓일 정도였어요. 씩씩대며 집안으로 들어간 오희은 그런 그녀를 맞이하게 된건 김소림이었습니다 이때 김소림은 오희은을 보고 시원하게 한방 날려주는데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매우 당황한 오희은 그녀는 김소림에게 다시 한번 물었죠 뭐 무고 집이라고? 이때 김소림은 크게 한방 더 날려줍니다 우리 이제 혼인신고도 했어 그러니 여긴 내 집이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는데요 여기까지가 49화 내용이면 50화에서는 더 통쾌한 장면이 나올 겁니다. 김소림이 오희은에게 선물을 하나 줄 텐데요. 과연 무슨 선물일까요? 오희은은 신무영을 볼 때마다 여보라고 하고 신무영의 집도 본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신무영은 오희은에게 여보라는 호칭을 들을 때마다 정색을 하고 당신과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오희은은 여전히 과거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그녀에게 확실하게 충격을 줄수 있는 건더 이상 신무영의 아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에 따라 49화에서는 1차적으로 김소림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때 오희은은꽤 충격을 먹었죠 그런데 이 정도로는 끈질긴 오희은을 떼어내기 힘듭니다 결정타를 날려야죠 결말에서 김소림은 오희은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김소림은 오희은에게 선물이다며 살며시 무언가를 줍니다 그 선물을 받은 오희은 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죠 오희은이 받은 건 김소림 신무영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오희은 은 신지혜도 떠나버리고 무의식 중에 의지하고 있었던 신무영도 완전히 떠나버리면서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슬슬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동지부를 찍어야 더 이상 신무영에게 여부라고 할수 없고 신무영 집에 올 수도 없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소림은 신무영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결말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오희은이 철저하게 벌을 받고 신무영과 김소림의 행복한 결말을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리뷰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